AN이라고 써 있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아까 여기 1이 뭐첫 번째 항, 뭐 3이 두 번째 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음, 네. 그러면, 요거는 n 번째 항이라고? 오. 네, 이런 음. 식으로 표현한 기호예요. 네. 어를 보고 n번째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선생님. 어. 쉽게 말하면 아까는 첫 번째 응. 항이 1일, 여기는 응. 1인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a1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 할까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a의 숫자가 이그 순서인 건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항의 번호인거죠. N이 아, 항의 아. 번호이기 때문에. 이런 아. 아, 그렇군요. 어. 안녕하세요. 건강한신 영수 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가 두달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 정보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